그렇죠, 그렇죠. 응. 형보, 형보. 그래서 형보 형이 있죠. 응, 형, 용사보 형보. 얘가 얘 같은데. 맞아요, 맞아요. 맞았구나. 맞았어요. 여태까지 맞았고요또 있어요. 네, 명사에서 하나 더 나가야 돼요. 세개예요 네, 명사의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세 가지 역할을 할수 있어요. 예. 동사는 동사고, 네. 네. 명사는 일단 동사를 뺀 나머지 중에 세개 네.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? 보어, 아 보어. 어, 보 아니면 수식어인데 그 중에서 명사가 수식어? 수식어? 보어, 할 보어요. 수는 어 어디? 어 그렇죠. 네, 네 명사가 보어예요. <목소리>